차량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하시는 아, 분들이라면 네. 필수로 반드시 몇 개, 다섯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여성분들은 최저 보험료로 다 가능합니다. 어디가 제일 좋냐? 어느 보험사가 제일 좋냐? 현재? 네, 네. 이런 시점에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 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상담 중 1위 운전자 보험 전문가 프라임에스 김치호 팀장님 모시고요 운전자 보험을 가장 잘 가입하는 방법, 최신 트렌드에 맞는 추천 상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스에서 보험 전문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초이스 팀의 팀장 김치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어. 아직도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보험이고요 당연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차에 대한 보험입니다 사고를 냈을 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차의 보험에서 피해자의 치료비와 수리비를 배상해 주고요 운전자 보험에서는 이제 형사적인 것들 나라에서 이게 잘못했으니 뭐 벌금을 내린다거나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라 이렇게 형사합의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럼 뭐 정리해보면 자동차 보험은 차량 차주가 가입하는 보험. 그렇죠. 네. 네. 소유주.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건 또 의무보험이기도 하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음. 네,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필수 보험에 가깝다. 아,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량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하시는 아, 분들이라면 네. 필수로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다.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러면 기존의 운전자 뭐 민식이법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존의 운전자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이 사실 가입이 내가 되어 있다 해도 담보가 이제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2017년 1월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시면 웬만하면 재가입을 이제 변경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일반적으로 네 음. 왜냐하면 이제 2017년 1월 이전에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후지급 방식이었는데 이제 2017년 1월 이후에는 이제 선지급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후지급 선지급이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고가 나서 제가 가해자가 됐어요 음.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줘야 돼요 음. 5천만 원을 준다고 해볼게요 음. 그 5천만 원을 은행에 대출을 받던가 사채를 한다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연락해서 돈을 빌린다던가 해서 돈을 마련해서 피해자한테 줘야 돼요 음. 주고나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음. 네. 피해자에게 형사비용을 줬으니까 아. 보험금 줘라 얼마나 비효율적이죠. 굉장히 음음. 자신의 신용도 안 좋아지고, 음. 네, 주변 지인 사람들 이제 관계도 무너지고, 음. 정말 저 실제로 이런 사례를 봤어요, 사실. 음. 근데 이제 2017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음. 보험사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음. 보험금을 쏴주는 거죠. 네, 사고가 났습니다. 음. 형사비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음.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 서류, 필요한 서류가 있거든요. 음. 구비를 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나를 거치지 않고 음. 바로 이런 거네요. 지금 그 저희가 지금 병원 실비 가입했을 때 네. 실손보험은 일단 병원 가가지고 저희가 치료비 다 내고 한 다음에 실손보험 가입된 보험사에다가 저희가 병원 서류 다 첨부해주면 그 이후에 돈을 받는 거잖아요. 100%가 나오고 뭐 90% 뭐. 이제는 그냥 보험사에다가 바로 연락을 해서. 병원비를 그냥 병원에다 그냥 바로 쏴주는네돈 걱정 없이 그냥 병원을 다닐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 아, 그렇게 된다면 아, 아. 최소 3, 4년 전에 가입을 하셨다면 꼭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또 담보도 많이 한도가 늘어났을 거예요 음. 이제 그때는 3천만 원, 5천만 원이 아마 한도였었거든요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음. 지금은 이제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운전자 보험의 이제 핵심 담보 네. 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운전자 보험엔 다섯 가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네, 첫 번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비용 계속 말씀드렸죠. 벌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대인벌금, 대물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방어비용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상치료비. 이렇게 다섯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 제일 고민 많으신 게이 자부상치료비일 것 같아요. 자동차 부상치료비가 제일 비싸기 때문이죠. <웃음> 아, 그러니까 뭐 다른 단보다 집어넣어도 뭐 5,000원 뭐만원안 되는 금액인데 이 자부상이 맞아요. 들어가면서 이 보장에 따라서 월래 보험료가 아예 달라지니까 어 이걸 이 금액을 한도까지 넣으면 한 50%는 차지를 할 거예요. 어. 왜냐하면 당연히 위험률이 높기 때문이죠. 음. 보험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 보험에서 필요한 이제 네개 담보는 자신이 어, 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가 되셔야 됩니다. 음. 형사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나, 그렇죠. 뭐 벌금을 나오거나, 받거나, 뭐 내가 범법행위를 해야지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그냥 교통사고가 난다면 항상 빛을 발하는 담보입니다. 이게 내가 뭐... 피해자가 되든 가해자가 되든, 혼자 그냥 사고를 내든, 그냥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내가 아프다, 병원 간다, 돈 줍니다. <웃음> 이제 그런 음. 담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율이 높고 조금 이제 보험사에서 되게 싫어하는 담보기도 해서 한도를 막 낮췄다가 높였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운전자보험을 음.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들어갈 수 있을 때좀 많은 금액을 최대한 들어가자. 이러면 많이 되어서 조금 보험료가 이제 많이 차지를 하지만 항상 고객님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이 얘기하시는 건 자부상 치료비는 꼭 넣는 게 좋다. 어, 꼭 맞아. 넣는 게 좋고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다 아... <웃음> 웬만한 넣는 게 좋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네. 어... 어쨌든 보험 가입할 때 <웃음> 네. 제일 고민스러운 건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보험료가 네. 제일 어... 중요하죠 운전자보험 네. 뭐, 얼마에 가입하는 게합리죠 아까 말씀드린 필수적인 담보를 이제 다 넣었을 때 자동차 보상 처럼의 한도가 아니라 한 30만 원으로 제가 이제 맞춰서 이제 비교를 어제 딱 설계를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보험료가 여성분들은 최저 보험료로 다 가능합니다 만원? 네 만원. 남성분들은 만원에서 만오천원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보험사마다 조금 이제 대동소이가 한데 아, 남자분들은 운전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상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운전자법이 상해보험이다 보니까 뭐 남성분들이 상해쪽으로 더 위험한 건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항상 익사이팅한 걸 즐기시니까 항상 보험료 위험률 조금 높은 편이어서 여성분들보다 조금 만원에서 만오천원 사이 필요한 것만 넣었을 때입니다. 일수담보일 때? 정말 자부상치료비가 들어가는 상태인가요? 네한 30만원 정도만 최대는 50만원까지 요즘 들어가고 한 30만원은 최소한 넣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 정도 보험을 설계했을 때 최저로 한 만원에서 만 오천 원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예 없다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새로 네. 가입하겠다 라고 하시면 대략 한 40대 기준으로 봤을 때네 40세 어, 기준으로 여자는 한 만원 정도 네. 남자는 만 오천 원 정도 그 정도면 정말 지어짜내고 필수적인 것만 가입이 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정말 아. 필요한 거는 가입하십니다. 음, 음, 네, 그 정도에서 가능하다? 네. 직업이 이제 가장 영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음. 운전자 보험은. 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나 이제 택시기사 운전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연히 위험률이 높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거의 한두배 정도는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건 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이, 음, 직업이 위험고수면 진짜 한 2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까지 나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이 운전자 보험 5천원이면 된다, 뭐, 3천원이면 된다, 고뭐 이렇게 막 되게 가격적으로 저렴한 거막 얘기하시는 분들 아, 있잖아요. 네. 이거 실제로 있는 건가요? 어, 인터넷에서 5천원, 만원, 이런 글들은 아마 거의 다 업셀링일 거예요. 일단 업셀링 개념이 뭐냐면, 원래 기존에 갖고 계시던 운전자 보험에 추가를 하는, 운전은 운전자 보험이 아니고,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민식이법으로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벌금만 이제 추가로 업셀링을 한다던가, 그래서 최저 보험료로, 근데 그것도 5,000원인 거죠? 사실 5,000원도 비싼 거예요, 되게. 그렇죠 다른 네. 뭐 부수적인 연계담보들이 들어갔다고. 그죠 어. 네, 추가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럼 한1원 2,000만원 추가해서 가입을 가능한 거를 5,00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걸로, 그걸 운전자 보험을 완전히 5,000원이라고 헷갈려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기존 운전자 보험을 내가 뭐한 15,000원, 2만원을 내고 있으면, 네. 거기에 5,000원을 추가한 거니까, 뭐 2, 3만원이 된 거죠. 비싸죠, 그러면 더. 차라리 <웃음> 그렇게 업셀링을 하는 것보다는, 네. 전자 어, 보험이랑, 네. 이 추가된 담보들을 다 합친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재가 입한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적으로. 네. 음. 또 운전자 보험이 법이 바뀌어서 할 때마다 음. 새로 추가를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번거롭잖아요, 되게 관리가. 그래서 저는, 굳이 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아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운전자 보험 개별적으로 따로 재가입을 하시는 게 관리에 유용할 것 같아요. 민식이법 개정이 됐잖아요. 네. 개정되고 나서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변화된 특징 이, 이 담보가 민식이법 때문에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일단은 가중처벌이기 때문에 벌금의 한도가 상향이 됐거든요. 벌금이 이제 2천만 3천만 원 늘어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당연히 보장이 이제 늘어났어요 추가로 이게 이제 가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형사비금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조금만 다쳐도 이제 병원 가고 하니까 6주 미만 형사비금도 이제 새로 신설이 된 특정 보험사가 있거든요 d 비손해보면서 이제 그게 나왔는데 네, 어떤 보험사는 또 약관을 바꾸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슈가 있어서 삼성 어,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서 바뀌기도 했고 네네. 네 가장 핵심은 6주 미만 형사 합의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이번에 이제 DB손해보면서 원래 이제 작년에는 베타적 사용권으로 유일하게 DB손해보험만 갖고 있었는데 음. 현재는 이제 여러가지 보험사들도 이제 출시가 됐지만 아직 다 완벽하게 갖고 있는 보험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음. 아까 말씀하신 삼성화재 약관 이제 차등 지급을 소급 적용한 이제 보험사는 스쿨존 한에서만 음. 네, 6주 미만 합의금이 이제 보장이 되고요 음. 네, 디비손해보험이랑 이제 새로 나온 6주미만 어, 항사비금 이제 보상은 원래 이제 스쿨존 밖에서도 그냥 어, 어디에서나 이제 보상이 되는 안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인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6주미만 사고가 제일 많아요 사실. 뉴스에 나올 만한 이게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운전자 보험의 실효성을 좀 따진다면 가성비, 실효성을 따진다면 저는 6주 미만 사고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근데 사실 이 6주 미만 담보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네, 네. 원래 이제 교, 기준으로 네, 형사비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이제 6주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원래 어, 자신이 가해자가 됐을 때 배상이 되는 건데 이거 담보가 나왔을 때와 이거는 진짜 고객님들께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음. 이건 들어가야 되는 담보 중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음. 운전자 보험을 되게 희한하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5만원, 10만원짜리 운전자 보험 뭐 보장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운전자 보험은 어, 가장 위험한 직업에 있으시고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 남성분이어도 아무리 운전자 보험 때려넣어도 10만원 절대 안해요 아, 그렇죠. <웃음> 네, 보장보료가 네, 10만원이 안 됩니다 5만원이 거의 최대 선이라고 보는데 모든 담보를 넣어도 5만원 선이라고 보는데 너무 이제 비싼 보험료를 혹시 내고 계신다면 정립보험료가 아마 들어가 있으실 것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조금 쌓여 가지고 해장급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운전자 보험에 굳이 정립보험을 넣을 바에는 그냥 자신의 돼지저금통이나 <웃음> 은행에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분들은 저렴한 걸 많이 따지시는데 네. 특수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장참여자라던가 운전직. 운전직에 네. 계신 분들은 사실 이제 한도를 더 넓혀준다는 명목 하에 네네뭐 네, 이거를 보험료를 좀더더 더 넣어야 된다 라고 음... 해가지고 좀 크게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일부 좀 올지각한 회계사들이 아, 그거는 진짜 가입제한서를 그래서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보험료를 이제 정확하게 보시고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적립보험료 그냥 돼지자금통에 넣으세요 <웃음> 마지막으로 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질문은 이일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혹시 지금, 전력로 가입하려고 하는데.